ISTJ라는 특이한 유형과 썸을 타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ISTJ가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다든가 연애보다 커리어에 신경 쓴다던가 이리저리 해봤는데도 미련이 남았을 땐 여지를 남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일단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최대 5년 계획을 잡고 자기개발에 힘씁니다 몇년뒤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ISTJ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선을 넘는 장난을 쳐서 ISTJ와 멀어졌다면 먼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에서 3년 정도 자기계발에 열중해서 ISTJ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ISTJ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ISTJ는 대부분 예전 일은 잊어두고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며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n e l Joshi c a n h u i h s t j i e i b n e d s t j e s